이 발을 올리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네. 네. 하나 더 쓰겠어 네. 네. 네. 선생님, 여기에 네. 발을 이쪽 매트에 딛어보세요 네. 자,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레그, 그, 여러분들, 그, 풀필라테스는, 여러분이 배운 풀플라테스는 프리, 이벤트라는 이름 알죠? 네, 그리고 풀플라테스라는말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쓰시는 그 큐가 뭐냐면, 그때 이벤트를 데리고, 아까 그분 있잖아요. 그 분이,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필라테스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뭐라고 컨트롤로지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플라테스가 재활 운동으로 많이 그것들이 이용이 돼요 지금도 또 어마어마하게 탄탄한 책들 중에 무용수 상해에 대한 병리학적, 임상학적, 그 다음에 그런 걸다 제시해 놓고 그 솔루션으로 내놓은 책이 그 풀플라테스 동작을 가지고 그 재활하는 것을 해놓은 아주 훌륭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걸 배우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자, 이제 그것을 지금 할게요. 선생님? 깜 레그 슬라이드 배우셨죠? 예. 네. 이거 보면 이제 아하 하실 거예요. 레그 슬라이드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레그 슬라이드. 이때도우 플렉션까지 가고 다시 음에다 돌아올게요 그렇지, 우리 선생님 잘 하시죠? 그러니까 골반을 안정시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임프린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임프린팅 하려고 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내쉬는 호흡에, 왼쪽도 해볼까요?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Q를 하나 줄게요. 이건 박철원 필라테스에서 하는 건데. 자, PSIS에서 뒤꿈치 쪽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 이벤트리가 빼먹었어요. 이벤트리는 알았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필라테스 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PSIS에서, 뒤쪽이 PSIS죠. PSIS에서 그렇죠. 뒤쪽으로 늘려지며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뒤쪽, 뒤꿈치쪽으로 늘리며 돌아와요. 그렇지. 느낌이 다르죠? 네. 네. 자기 몸, 자기 근육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몸, 뭐 갑자기 무슨 동작하면 근육이 됐다 세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더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PSIS를 그래서 개인 레슨 할 때요 매트에서만 해도 충분히 해요 또 내쉬면서 정인혜 선생님! <웃음> 그래서 우리 개인 레슨 할때 매트에서 한 시간 내내 한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자. 그리고 또 오른쪽도 제 손이 저 왼쪽에 안, 안 닿지만 이 PSIS를 밑으로 왼쪽, 밑, 밑은 밑 어디가 밑이일까요? 네, 아래쪽으로, 자, 아래쪽으로 보내면서 p s i s 요 보내면서 갔다가 그렇지 또, 돌아올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이건 오른쪽이고 왼쪽 PSIS도 아래쪽으로 가는거예요 네, 뒤로 가는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는거예요 자, 이렇게 갔어요 이게 렉스 와이드에요 그럼 이번에